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티비의 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은하로 매일같이 구매해야 되는 아이템과 그 아이템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상단에 펄 상점에 들어가시면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주목해야 될 탭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각성 지원 상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돌파 상점입니다 먼저 각성 지원 상점을 보시게 되면 총 4개의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은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탭은 총 3개입니다. 자, 먼저 마력의 산물 및 정수는 반드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력의 산물 및 마력의 정수 아 이걸 도대체 왜 사야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력의 산물 1000개, 마력의 정수 470개입니다. 자 단델리온 사신납 한번 마력 각인 하는데 100개씩 들어가고요. 각성 각인은 5천개입니다. 5일 동안 사도 한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연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마력 각인을 한번 하는데 625개가 들어갑니다. 아까 470개에서 570개가 한 세트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사더라도 한 번도 못 돌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전투력이 올라가는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붙을 확률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히 구매를 해 주셔야 추후에 심연 악세를 얻으셨을 때 마력 각인 할때 애로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파편 상품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은하로 살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연금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석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펄 가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한 번에 모아서 연금석을열수 있도록 꾸준히 사, 사시는 것을 추천 그리고 카프라스의 흔적 같은 경우는 연금석을 강화할 때 2만개가 조금 안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매를 하셔서 꾸준히 모아두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 구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교본입니다 기술교본 같은 경우는 하급에서 상급교본 10개 상자 95개를 2천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거를 구매하는 사유는 자 이런식으로 기술 수련을 할수 있는데요 기술 수련을 하시게 되면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이 교차해서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벨 1에 공격력이 올랐다면 레벨 2에는 방어력이, 레벨 3에는 생명력이 이런식으로 오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이 기술서를 많이, 교본을, 교본을 많이 습득해서 읽어주시는게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돌파상점 같은 경우는 은하상품 탭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자 은하상품을 눌러주시면 발크스의 조언, 흑결정, 상급 흑결정 그리고 돌파 복구권 요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돌파 복구권은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야왜 그러냐? 흑결정 및 상급 흑결정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었지만 요렇게 월드 경영에서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건 따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크스의 조언 같은 경우도 이 봉인된 보물상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파복구권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월드경영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부담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매해서 쌓아두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